이렇게 잘 뛰어노는 빵이지만 사실 빵이는 쓸개골탈구 일기 판정을 받았습니다. 아직 심하지 않아서 수술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. 더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수의사 선생님의 말을 토대로 빵이와 함께 열심히 관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빵이가 어떻게 관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. 첫째는 관절약 먹이기입니다. 빵이는 하루에 한 알씩 수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관절약을 먹이고 있어요. 빵이 언제? 관절약을 어떻게 먹이는지? 관절약 먹이는 비법은 바로 바로 그냥 잘 먹습니다. 두 번째는 뒷다리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. 이렇게 짐볼을 사용하거나 수영을 해서 뒷다리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사료입니다. <놀람> 체중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관절에 영양가가 좋은 사료를 찾다 보니 곤충사료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. 웰썸 곤충사료는 특허받은 관절태약, 히알루로산, 콘드라틴픽 초록립홍합 등 여러 시여가치 조성물 특허배합으로 완성된 고관절 질환 발병률이 높은 분경과 탐지견을 대상으로 4개월간 급여했을 때또 손상된 관절이 곤충사료라고 해서 이건 좀 생소했어요 그런데 No. l no. l